세븐틴! SMT!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! 와 아, 아, 여러분 캐럴랜드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야 아, 대박! 이번 캐럴랜드의 화제 MD죠. 소극주죠. 소극! 성공으로 야, 이 결자란! 살다 살다 오늘은 소고 응원법을 준비했습니다. 이거는 무엇보다 할때 정말 소리도 많았어요. 정말 네. 어,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을 이 소고에 담아서 이 소고 응원법을 만들어 봤는데 노래가 뷰리풀이. 아, 네. 아, 어, 뷰리풀에 어. 같이 소고 응원법을 해볼 텐데 너무 다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. 네. 둘만 같이 하는 거예요. 일절, 네. 2절3절에 같이 쳐주시면 그래요. 되겠습니다 아, 그럼 응원법을 또 보여드리기 전에 네. 아, 소고 이성민 선생님. 아, 아, 아, 아 창시자죠, 창시자. 아, 네, 제가, 제가 이 소고를 거의 한 26년째 쳤습니다. 음. 아 야. 정말 열심히 치니 소고를 지금 다들 밀... 뭐 하는 거야 하지 내가 나를 신나게 받았어 노래 한번 틀어볼까요? 자 그럼 바로 뮤직 큐! 자 집중해 자이고 기억해 요 김밥. 여기만. 발도 같이 해주 좋아요. 되게 어려운 이유가 캐럿아에 이렇게 응원법이 딱 있으니까 네. 이 노래가 그 진짜 현장에서 나올 때그 다들 긴장을 네. 어, 기대하고 있을 것 네.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캐럿들이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네. 그래. 아, 우리 캐럿들은 그러면, 잘 안이죠 많이 연습해주세요 기대하고 캐럿. 있겠습니다 자 캐럿들 캐럿랜드에서 만나요! 만나요! 안녕! 소고질러! <목소리> 1위 등! 저기서 커플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